저희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요? 저희는 뜨가운 코트를 가르면 너에게 가고 있습니다 가마쿠로 갑니다 에 여기다, 어, 여기다, 에너지 티켓 다여기 서쪽에만 있냐 이렇게 원데이 다스기여기야 여기다, 가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 여기다, 여기다, 가다여기 이거? 카레집인 거지? 응 역시 우리 자식. 치킨치그렇너 뭘로 시킬 거야? 비프 가야지. 마 n 요 비프 디스 원앤 치즈 원. 어 색깔이 틀리다. 이게 좀더 밝은 색인데, 아, 꾸덕하다. 어, 어, 그러네, 치즈가 안에 녹아져 있네. <웃음> 와, 응? 상당히 오 꾸덕싸구만. 맛이 어떠십니까? 아, 왜요? 맛있네요 오이시? 오이시. 역시 칼집 잘 살았네요 <웃음> 오늘도 성공적 무슨 치즈를 쓴거 같나요? 이거요? 아담 치즈 이게 뭐야? 치즈 종류에요 에담치즈인가? 에담치즈 에담치즈? 음. 나는 처음 들어보는거만 저기 유럽 어딘가에 쓰는 치즈에요 치즈가 원래 유럽게 아닌가요? 네, 맞아요 <웃음> 몽골에도 있잖아요 아 몽골에도 치즈가 있나? 응. 염소치즈 아 염소치즈 음 <웃음> 와길 되게 이쁘다 와 진짜 미쳤다 이거 다 벚꽃나무라서 어 봄에 오면 진짜 길리겠는데와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런 길이지? 여기 <목소리> 신사 안에서 들어가? 응아사쿠사보다 훨씬 이쁘네 여기가 진짜 훨씬 이쁜데? 야, 야, 저거 사과에다가 뭐? 물려 발라가지고 한거링고당응 공사한다 어. 어, 그니까 어. <웃음> 어우 계단이 어왜 이렇게 가파로? 아 어. 어. 좀, 한 시간 나가니까, 한, 한 시간 반으로 나가니까 진짜 신세 같은 게나오는 올라가서 그냥 뭐돌아가시고또 가는 얘기 어? 동백꽃? 어, 동백꽃. 어, 야, 거곧 해치겠는데? 어? 약간 지금 저녁 노을 같은데? 빨리 야겠다 애들한테 못갈것 같은데? 그니까, 러못갈것 같은데? 느낌이? 애들한못 가고, 후지한 거기 앞에서 일몰보다 갈것 같아. 거기서 엠몰이 걸린거든. 오! 야, 어딜 가나 다 있어? 비둘기는. 여관에도 있냐, 비둘기가. 뉴질랜드 가면은 공항에 막 참새 돌아다니다. 공항 건물 안에. 여기다. 이나무라사키. 여기서 좀 걷다가, 가마쿠라 고고. 가마쿠라. 하마 어, Come on? 어, 어, 어, 어, 네, 어, 열차 색깔지만 바뀐다. 여기 안 좋네? 아니야 보여드리면 돼. 와 미쳤다. 와와 미쳤다. 와와해가 와, 너무 부지나 서핑한거 보이나? 안보이는거 같은데? 그지? 여기 바닥이 이렇게 돌로 되는게 진짜 개 이쁜거 같아요 이끼랑 같이 해가지고 너무 자연적이야 와왜너감성있는거아야 저기에 고칠걸? 곧아 저기 곳이라고 곧? 아 곧감? 곶감 들고 왔어? 아니 나 저기 홍실 갖고 왔어 홍실? 추운 어, 날이니까 쉬운 아 곶간데 곶감은 안 들고 홍실 들고 <웃음> <하면> 어떻게해이나무라카사키곶 <웃음> <웃음> 여기가 공원 여기가 공원이요? 근데 공원치고 너무 호흡을 판이다 왜 이렇게 계단 보폭이 이렇게 넓냐? 어 이렇게 보여 존나 <웃음> 이쁘지 이렇게 보인다고? 아 이거 에노시마에서 내려야 돼 후지산 보려면 여기서 안보면 에노시마에서 내려야 되는데 에노시마 아 근데 지금 날씨 괜찮아서 보일 것 같은데? 우린 바로바로 바로 옮기자 좀 늦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옮겨야 돼 진짜로 나 아직 안 봤어 <웃음> 나 아직 안 봤어 <웃음> 야조구만 갑시다 다음 장소로 <웃음> 야 근데 우리가 응. 오늘 사람 없을 때 오긴 했어 딱 여기가 포트를 야 드디어 뜨거운 포트를 가른다 뜨거운 포트를 <웃음> 재밌었다 그치? 아 재밌네 <웃음> <웃음> 아 차가 없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제 곧 휴식 가시는데 나 퇴근해. 어또 온다? 에노시마가요, 에시마아 에노시마 간다고? 저기가 에노시마야. 저거 저섬 같은 거 있잖아. 어 잠깐만 여기가 어디였지? 에노시마 에노시마? 야 이제 여기서 후지산만 보면 이제 끝난다 이제 야, 근데 해가 다 졌어 구름 속으로 들어가버림 구름 때문에 보일 수가 없네 애초에 어 후지산이 저쪽 어딘가 있을텐데 근데 하필 저쪽에 구름이 많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것같아 아니 원래 같으면은 음. 저쪽에 후지산이 있는 방향이거든? 음. 근 안보이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가마쿠라라도 저기 이쁜 날씨 에봐서 진짜 응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잘 마시니까 잘 마시니까 잘마니까잘마시니잘시니까어 <웃음> <잘마> <웃음> 내가 또못참어 급하구만 내가 <웃음> 급해 어. 저거 아닌가? 저거? 아 저렇게 안 작지 그래? 어 그렇게 안 짜고 아니 우리 그 15S파이에서도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 일단 이쪽이 후지산이 있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기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안개가 착갈려 있어가지고 저거 내가 볼때 지금 비가 오는 중인 저기 와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음. 아 날이 더 맑았어야 되는데 날이 별로 안 좋았구만 근데 그거 알아? 우리 오기 전까지 진짜 구름 한점 1도 없던 거 어, 맞아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구름이 1도 없었어 <웃음> 진짜 내가 날씨 맨날 봤거든 근데 아무 1월 14일부터 흐림이야 <웃음> <웃음> 원래 오해도흐림이었는데 구름비로 저 구름비트로 바꾼 거야 햇빛으로 와 이걸 이걸 올라가? 무슨 어디 돈 주고 올라가는 데가 있고 그냥 올라가는 데가 있어 왜돈 주고 올라가지 알겠지? 돈 주고, 어, 주고 올라갈만 하네 너무 가파르다, 이거. 아니, 진짜 거의 45도인데? 가자. 너무 힘들어. 힘들어 버려. 아, 여기 후지산이 안 보이니까 조금 아쉽긴 하다. 야, 지금 여기 아무도 없는 거, 이거 이쁘다. 어, 도쿄 대학 갔다가 그러면 우리 여행이 제 끝이구나 야, 아니 슈프림슈프림슈프림또 가? 한 번만 <웃음> <방어만> 가자 방어만. <웃음> 어, 오늘도 이렇게 서있으면 어떡해 아, 만약에 많으면 응. 그냥 안, 안 가고 만약에 적으면 어제만 없으면 그냥 서있고 없으면 은 가고 음. 바로 가려고